시작. 어 제가 거의 음 비만 안오고 시간 있으면 걷는 산책길입니다 한 왕복 1시간 한 정도 됩니다 <웃음> 저기 다리를 건너서 갈 겁니다 제가 가는 길입니다 무슨 공원인데 아 모르겠네요 <웃음> 무슨 공원이나 없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사는 집이 보이네요 으쌰 으이쌰, 으이쌰. <웃음> 제방 까지는 아예 나무에 가려서 안보이네 다리를 건넜으니까아 아, 저게 화차 첫번째 글자는 모르겠습니다 화차 칭 화차 화차 일단 계속 걷는걸로 예전에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었는데 최근에는 어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태평양 바다가 나옵니다 강이 이렇게 여기 보이는 강이 쭉 흘러서 저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 어 집에서 봤던 강, 아니 바다 태평양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가면 시내 쪽인데 예. 저는 이쪽으로 걷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건물이 화련해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아직까지 짓고 있는 중입니다 네. 이렇게 해서 저기로 또 다리 밑으로 지나가야 됩니다. Yeah. 자, 요유 신자라고 서있네요 아, 就快到了. 거의 다 왔다는 말입니다. 등산할 때 많이 사용한, 거의 다 왔다고. 화렌县정府 인거 했어 여기는 초등학교입니다 하고 있네요. 아까 보셨던 화련에서 제일 높은 건물 아직도 아직도 공사중이 그리고 이제 이길 따라 쭉 가서 앞에 보이는 다리를 또 다리 밑을 지나서 좀 가다가 한 30분 35분 되는 지점에서 돌아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<웃음> 예 그러면 예 쇼쇼쇼 저는 계속 걷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리는 지났고요 다리는 지났고, 아저 어 앞에, 오르막처럼 보이, 오르막처럼 생긴 저 앞에까지, 길이 계속 평지다가 오르막으로 가는 저길 앞까지 갔다가 돌아가면 딱한 시간입니다. 예.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? 아이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강이 흘러가면 저기 보이시나요? 바다 태평양 으예 아이고 아유 이제 여기서 한 10분만 가면 끝이네요 이쌰 태평양이 보이네 <웃음> 올라가면 안 올라가면 사람들이 있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